hello everyone. 자, 오늘은 알파벳 학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a b c d까지 네 개의 글자를 학습하셨지요. 자, 오늘은요. e f g h 자, 이렇게 네 개의 글자를 쓰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입니다. 티그시네, 2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티그시네,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쓰는 순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대문자. 하나, 둘, 셋, 넷. 혹은 예, 세로를 먼저 그어서 하나, 둘, 셋, 넷 자, 편한 방법으로 써주시고요. 자, 소문자는 올챙이 모양 입니다두 번째 칸에 맞춰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글자 이름 2인데요. 자, 이 2는요. 모음의 글자 두 번째 글자입니다. 모음의 글자 두 번째 우리 지난번 시간에 에이 자, 요게 모음의 글자 1번이었거든요. 자, 요 이가 모음의 글자 두 번째. 자, 글자 이름의 소리 이가 있고요. 자, 대표음 소리가 에입니다. 자, 그리고 어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e, 에, 어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 모음의 글자. 자, 이로 시작하는 이의 대표 단어. 자, 계란. 달걀, 알을 뜻하는 영어 단어 egg, egg, egg. 자, 글자 같이 볼까요? 티그시네, e로 시작합니다. 자, c와 기억이 만난 g가 두개 붙어 있어요. 자, 여기서 e는 e가 되고요. 자, 여기서 gg 두 개인데요. 기억 하나로 봅니다. 자, 이럴 때요. 액 이렇게 받침으로 넣기도 하지만 받침으로 넣었을 때 조금 부자연스러우면 살짝 빼줍니다. 액, 액, 액, 액, 액, 이렇게 자,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액 하고 끝나버리죠? 자, 그럼 소리가 어색합니다. 자, 그래서 글을 조금 길게 빼줍니다. 자, 소문자의 글자 같이 써봅니다. 올챙이 이에 콩의 싹이 길게 난 쥐. 악, 악. 자, 샌드위치에 햄앤그 샌드위치라고 써있으면 뭐가 들어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햄과 계란이 들어가 있다는 거겠지요. 자, 그럴 때 악, 악. 자, 그런데 왜 같은 글자를 두개 썼을까요? 요것은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이 두개 들어가 있다고 해서 기억을 두개 쓰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같은 글자가 두번 겹쳐 쓰여 있을 때는 글자 하나로 보십시오. 악, 악, 악, 악 자, 그 다음 악 글자 볼까요? 자, 같이 써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권총 모양이죠? 하나, 둘, 셋. 총 맞았어. F 확정 맞았어. 하나, 둘, 셋. 자, 소문자는 지팡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지팡이 하나, 둘, 하나, 둘. 예쁘게 잘 써질까요? 자, F는요. F가 됩니다. F. F는 F, F. F, F가 되고요. 자, F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우리가 부채, 더울 때붙이는 부채. 자, 영어로 FAN, FAN. 부채도 되고 선풍기도 되고 FAN, FAN. 자, 글자금만 볼까요? 자, F 시작하네요. F, 자, 그 다음 A, 자, 여기서 A는 A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네요. 자 번개풀 앤 애니 니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니은은 받침으로 넣어주어도 소리가 잘 만들어지는 글자. fan fan fan. 자 소문자 의글자 같이 한번 써볼까요? f a. 자 a 조심하실 것 a 모양 잘 보세요. 자 n, fan fan fan 부채 더울 때 부치는 부채, 혹은요, 팬은요,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예, 그러한 팬도 바로 요 단어를 써요. 팬들은 열이 많아요. 부채가 필요합니다. 팬, 팬. 자, 그 다음, 쥐 볼까요, 쥐? 자, 쥐는요, C와, ABC와, 기억이 만난 쥐입니다. C와, 기억이 만난 쥐. C와 기억이 만난 G 소문자는 두 번째 칸에 A를 쓰면서 콩나물의 길이를 길게. 자, 콩나물의 길이를 길게, 콩나물의 길이를 길게, 길게 빼 주십시오. 자, G는 Z G 거기에 그, 기억의 소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Z 그, Z 그, 그, 그를 가지고 있네요. 자, G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게임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게임은 여러분들 우리말로 게임이지요? 컴퓨터 게임? 게임. 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외래어라고 부르는데요. 자, 게임 같이 봅니다. 첫 번째 글자, C와 G가 만난 G입니다. C와 기억이 만난 G. 자, 여기서 G는 그, 기억의 소리를 가지고 있네요. 자, A. 자, 여기서 A는요, 에, 이의 소리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 게이. 자, W, M이지요. 뾰족뾰족 M은 미음의 소리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 이 미음의 소리 값은 받침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게이, 미 만들어지고, 자, 마지막 글자가 티그신의 이예요. 자, 이렇게. 끝에 e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소리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g, g, a, a, m, m, game, game, game. 자 끝에 소리 e가 나지 않는다. 자 소문자 같이 써볼까요? 자 콩의 싹이 길게 났습니다. g, a, 공에 싹이 조금 나면 A. 자, 터널 두개 M. 올챙이 E. 끝에 있는 E는 소리값을 갖고 있지 않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글자 H 같이 써봅니다. 사다리 H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소문자는요. B가 뚫렸어요. 뚫린 B, H. 여기가 뚫렸다는 겁니다. 뚫린 B, H. 뚫린 B, H. 뚫린 B, H. 자, H에 C 소리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H는 C 소리가 나는데 얘는 혼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요. 자, 이 C 소리가 나려면 반드시 앞에 C와 같이 와야만 C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h는 혼자 쓰면 흐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가 아니고 흐, 흐, 흐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지요? h는 흐 자, h로 시작하는 대표 단어 중에서 집을 뜻하는 단어 house, house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house, house 집이에요. 자, 건물을 뜻하는 거죠. 자, 같이 봅니다. H, 처음 글자 H입니다. 자, H는 흑, 흑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 자, 두 번째 O, O. 자, 여기서 O는 아 소리값. U, 얼굴이 네 U. 여기서 U는 우. 자, 네 번째 꼬불꼬불 S. 꼬불꼬불 S는 S의 소리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끝에 자 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는 소리 값을 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살짝 쓸를 붙여줍니다. House, house, house. 자 집을 뜻하지요. 자 소문자의 글자도 같이 한번 써봅시다. 뚫린 b, h, 동그라미 o. 자 u의 꼬리가 내려지고요. 꼬불꼬불 s의 올챙이 모양 e. House. house. 자, 이렇게 되지요. 자, 지금 보면, 네, 음, 대문자와 소문자의 크기를 보면 확실히 대문자의 글자가 예, 크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는 중요한 예, 어떤 강조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써주는 그러한 글자가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이는 모음의 글자 두 번째, 이. 에어자 계라는 영어로 egg egg 가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f f는 f, f. 자 부채를 뜻하는 단어 fan fan 자 f가 f a, n. 합쳐서 fan fan fan 자, 게임 e game g g Z도 되고, g g 되고. g A, M, E. 게임. g 임 g g g g g g g g g g g g g h g g g g h g g g g g 소리가 나고, 혼자 있으면, g 소리가 난다는 것. 하우스. 하우스. H, O, U, S, E 끝에 있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파벳 4 개, 자그4 개로 시작하는 단어 4 개. 자, 한 번씩 꼭 쓰고 큰 소리로 소리 내면서 오늘 학습 마무리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Have a nice day.